자 그래서 오늘은 <웃음> 오늘은 시청을 할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네팀포에서 커뮤니티 서버에서 할거고 일단 디스코드에 몇 분은 몇 들어와 계시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헬로우 자 여기 안녕하세요 네 지금 디스코드에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은 네이렇제 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저렇게 <웃음> 유비들도 다같이 할수 있는 파쿠르 서버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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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퍼스트 불렀다. 엄마야, 음. 엄마야. 아, 또다 음. 아, 그 아, 그 파워 오, 아. <웃음> 아, <너 드리프트.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이 아, 들 아, 이거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아, 우리 진도가, 진도가, 너무,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진도가 너무 진도 빠릅니다. 아래는... 와 이거 진짜 개판이다. 어. 개판도 아, 이런 개판이 없다. <웃음> 와발령다야이거 왜우리팀은 엔지가 없지? 우리왜 파워레인저가 없지? 어, 나왜 저게... 왜 이제 파이런 파워레인저 지구적 오케이 잡았다 <웃음> 파워레가 아니라 파워레인저가 어, 진짜 숨 막히네 지라이라이게 이게 팀포죠 이게 <웃음> 저 이게 팀포죠 아, 그거 아줌마 사랑해요 시 팀포는 이런 요조들 <웃음> 보는 것에 안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팀포를 감사합니다 엔지 잉기 엔 아들 안 돼! 내 데뷔 노이다대 데뷔 노려! 대 데뷔 노려! 잠깐만요 잠깐아그로비야 타인 타인 타인 타인! 잠깐만 잠저가 어디 갔다안 돼! 센트리안 돼! 안돼 아들아! 안돼 아, 아들아! 죽을 거야? 센티리오 와기숨 막힌다! 잡았어! 잡았어! 살려주시요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플레이 세웠다가 그렇게 안돼 아들아! 아니, 안 돼요. 어, 돼, 비이게안우네 우버가 두 개인데? 우버가 두 개인데? 우버가 두 개인데? 우버가 두개인가두개인가두가두 개인데? 우버가 두우인인데 왜 그러세요? 다이지 완벽하게 이다견나세 싸우자고 와피 남았어 이런. 동한다왜피 이거 건는 실력 승입니다 아시겠나요? 인견나세.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농담이에요 농담.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서로 서로 왜임 레전드. 아 차에. 얘들아 들어가 얘들아 들어가자. 블루틱. 저워 있는 로 가자. 아. 특유다로 <웃음> 와. 아, 얼로 기서 아, 아, 아, 금만 뽑아 놓유다좀 이상하게 지만 아, 오네 아, 블루야 들어와라. 우리 이길 때다. 아, 우와. 나버리고 있어. 아, 아니, 내 주민 아, 어디 갔어? 당신에게 교출 신청을 합니다. 들어와. <avía> 감사. 들아 들어와라. 이렇게구매달 리스트가 많아? 그 아, 뭐, 뭐, 말이야. 나 와, 와 아, 달려달라. 호비 아, 아, 어, 진이게 뭐야? 어다 블루 팀. 우리 중앙도 먹혔잖아. 빨리 중앙 먹으러 가자. 어, 아니야 중앙 먹을 수 없어. 너네들이. 그 먹을 수, 수 없어. 아니, 싸워 먹었겠어요 빨리 어, 이놈들들이 왠지 일을 엄청 열심히 막네. 왜 다? 한다 아. 출 아! 오버 오버 갑시다. 오버 갑시다. 팀 각성에 빨리 반장하겠네 아니 대링 푸는 소리들리는데 너무 많아서 안보여. 아, <웃음> 얘들, 아 얘들아 저아 그냥. 야 우린 <웃음> 졌어 이미. <웃음> 빨리 쳐. 아아야딕 아니야, 다시 가딕 가. 야 저버려 그냥 <웃음> <야>, 빨리. 지는게 <우리 웃음> 이기는거야 알겠어? <웃음> 이게 뭐하 짓이야 지금 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 i e 가아 여기 <팀>. <레칭> 아, <레칭> <레칭> 아. 이거 기 어, 뭐야 이거? <레칭> <레칭한 거 같은 거. 레칭> 러러 러러 러러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레칭> <레칭> <레칭> 빨리 끝내 레드팀! 빨리 점령해! 뭐해! 아, 그러게 아, 시장을 아, 왜 열었어? 왜이 시간에 시장을 열었어? 그러게, 그러게 말이야 <웃음> 아니 이게 네. 내 잘못이야? 아니 이 시장은 내 잘못이야? 어이가 네. <웃음> 네. 없네? 예상을 했어야지! 야, 잡수 아니, 잡수 만들면 저희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예상을 그거. 했어야지! 그래서, 저희 왜, 왜, 하필 <웃음> 많지만, 왜 저희를 왜,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웃음> 저희를 저희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 왜, 아니, 왜 내가 방송... 나쁜 사람이지? 사... 난 아, 방송키고 끼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세요 한건데? 아, 알았어 앞으로 어, 들어오지마 어, 그럼 고목표를도착겠다나 어, 이제 다 아, 나나 캐주얼 돌릴 때는 <웃음> 찾아오는 사람 있기말해다나벤 때릴거야 알겠어? 다 됐고 빨리 미워 가자 가자 맞고 들어가자 제발 들어와라 제발 제발 밀자 제발 들어와라 제발 밀어라 버림도 없네 진짜 버림도 없는 소리 아니 부유팀분들 발로란트도 이정도는 아니에요 발로란테가 1시간 4 0럽도 하냐 이 정도 아니? 모든이 정도까지 하면 전생은 <웃음> 아니지 <웃음> 한 마리 죽였지만 <웃음> <품이> 어, 뭐, <웃음> 아, 어떤 발로란테가 1시간 40분을 하냐 경쟁사 경쟁사 어오머오머오 왔다 나 못자 오늘 바로 탑으로 끝나 개좋았다 이거 오 <웃음> <웃음> 어. 가나요? 어. 여기 있는 컴퓨터 김 다닐거야 아, 아 맞네 파쿠르솝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파쿠르솝 맞아 야 파쿠르솝 아씨 어, 뭐, 아까 파쿠르을 갔어야 됐네 이거 아 이게 진짜 어, 신의 한수다 맵, 맵, 맵 두세개 두, 개 보고 끝났으면 다들 아 만족할만한 게임하고 아 재밌네요 아 이럴 이런 지수앱중에 어, 이런게 있었다니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이 오가고 그냥 어 맵이 멋져 근데 뭐? 아, 파쿠르가뭐 아, 아, 설정이 안돼있다고 누구야? 아까 그거 말한다 누구야? 또이 노래야? <웃음> 아까 이 노래 <웃음> <웃음> 아까 이 노래 <웃음> 들었을 때 껐어야 됐대 이겨주고 있어 야, 아. 진짜 이번 시참은 진짜 벨스 역사의 길이 리나물 시참이다, 진짜 내게노 진짜 즐겁다, 너무와 <웃음> 아, 나 약속 안해도 돼 박수가 절로 나온다, 진짜 어, 즐겁다 스케톱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빵빵은 우리. 오케오케블루보루티보이 블루티보이. 블루티보이. 블루하지이이블루이루티보이이 어? 3시간, 4시간 가능해요? 우리가 그래. 이기나 해보자. 난 이길 수 있어. 우 이기나 해보자. I can do this all day. 이거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 멸망전이라는 것이다. I can do this all day. 이거 게임 안 끝나도 승부 네. 나거든요? 점수로 끝낼 수가 있어요. 50점만 내면 끝나요. 멋지죠? 아, 네. 나약한 자는, 나약한 자는 주무시러 가십시오. 나약한 자는 주무시러가십시오 보건소 있어요 오... 보건소 있어요 보건소 오... 보건소가 아... 뭔가 했네 보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감자튀김사 는내거야 이따 나간 내가 장희도 안어졌어 여기 보건소 있어요 보건아 <웃음> <목원> 보건소 아, <슬기하게> <목원> 출장 왜 나왔는데 아저 코로나 검사 싫어요 <웃음> 아 출장 있다가 뭐, 뭐, 나갈거예요뭔 뭐, 뭐 소이, 소리인가 인데 아까부터 출장 출장하는게 <웃음> 의사 말하는거예요아에 장희도 <웃음> 아, 안 죽었으니까 보건소 들켰어야 이거 진짜 나 솔직히 궁금해가지고 몇시까지 가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밤새 보시라고다 누가 이겼는지 해보라고 진짜로? 진짜로? 누가죠? 아, 어, 어, 진짜 누가, <웃음> 누가 이긴지 해보자고. 좋아. 야, 내가 나의 풀, 아, 풀 버전 영상을 올린다 이거. 풀 버전. 아, 오늘 새벽만 아, 이걸로 해결하면 되네. 나에서, 나에서, 우리 이동치 보건소였네. 보건소 다시. 의사 면허 없는 나에서, 나에서, 나에서. 거 저거 빨리 정지시켜 빨리. 보건소 이상했어요? 의사 면허가 없긴 하죠. 어, 빨리. 빨리. <웃음> 빨리. 의사 면허 없는 저거 불법 진료 없애버려야 돼. 야피드펑2 보건소 일로와 야 이거 포피스 펑스 2공정치 2공 보건소 야레팀 점령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웃음>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보건소 <웃음> 다시 아, 알어요가 보건소 부수러 갑니다 보건소 보건소 부수러 갑니다 지오이 보건소 지켜야 돼 보건소 와 아니야 많이 부족해 센트리 빨리 부수란 말이야 빨리 막포 센트리 부르기 전까지 너희들은 약한 나약한 존재들이야. 멸배장원지. <웃음> 난 너희 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타포까지 어, 밀어 놓고 막포 센트리를 못 밀어? 님난 <웃음> <매우> 실망했다. 아지요 전장. 보건 야, 보건소는 여기에 말하는 게 아닐까? <웃음> 여기가 보건소인데? <웃음> 야, 누가 이기는지 보자 한번. 어? 누가 한번 이기는지 끝까지 해 봐. 어. 누가 이기는체해 봐. 보건소. 이거 같이 할까? 그 끝나 이거. 아, 50점 됐는데. 오렌지를 원래 안 끝났지 않나? 아. 오렌지를 한지 얼마나 오렌지? 아. 펜. 페. <웃음> 아, 아, 아, 아 정말 재밌네요. <웃음> 와. 우리요 레버엔딩 스토리 아니야? 그이워하면 언젠가 끝내게 되네. 아, 끝내요. 못 끝나요. 안 끝내요. 가자아 끝나요. 아, 이게 안 어. 아, 이가 없네. 장난기또다가한 아, 일 지금. 나약한 잖아 맞아. 어대모뭐이 시간에 지쳐야 못힌다 나보다 낮은 어보다, 어보다. 점수 빡빡이 네? 아, 어, 하면 왜 생각하는 게 이게 뭐, 뭐야 저거아몇방 때렸는데 그 아니 와두방이 없다 어? 뭐야 어? 휴림 뭐, 뭐, 나갔다 벽 투, 벽투 이겼다 하셨네. 이겼다 <웃음> <웃음> 이겼다 <웃음> 아, 중상일권왜 이렇게 힘들어요? <웃음> 중상일권 <웃음> 여기 중상일권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세자리스야 <웃음> 아 세자리스 <웃음> 여기 세명세명 빼고 세명 전부 다 세자리스요 <웃음> 그러네 <웃음> 기본점이 어, 3자리네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위에서 엄청 싸우나 보 맞네 엄청 싸우네 분명 솔저랑 싸웠는데 파이로로 바는데 이거 뭐야 왜 사같이 와? <웃음> 개무섭네 오버워치야? <웃음> 아 진짜 오버치가 무슨 싶어졌어요 이런거 하니까 계속 진짜 오치가 그립다 갑자기 오치가그 <웃음> <옵션이 없냐? 웃음> 영웅이 누 <웃음> 영웅이몇 명이 야 대체? 오케이케치스로개환하백을치룰 아우 미워하다 미이 사람들 이진이 너무 하고 싶어요 어이죠이 편집보다 거의 어 뭐였어?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나약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약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명하니까 <웃음> <웃음> 지금 여기 빠져넣거 아니야 지금 이전쟁예 아, <웃음> 아니? 아니 나락한자들이다. 무상태우나지 않아. 아니? 나한자들이다 아이, 은근 역겹네 이거. 아유 파이로 도 파이로 더 넣어 파이를 하면 엔지 다도 파이로 파이로. 아이. 얘들기하라 블루 드리지. 블루 드리지. 이 진짜 다이 말이야. 어. 아니 파이로 해줄거있다진 동이동이동이 그, 그 잡아! 동이 그 잡아! 아그 가면 사람 그냥... 평소에 헬스쏘죽이사람이이왜 그 이렇게 사람 많아 이럴걸? 이오 그그 사람 이렇게 이한 그 명을 보고서 이제 놀라는 그 거야. 행복하시죠? 그 님님만이 응. 끊길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날카소리 하시지, <웃음> 다들? 이 <웃음> <웃음> 그 사람이 제일 아니 <웃음> <한. 보고? 웃음> <속성 안 웃음> 맞나? 이래서 내가 웰스님 못 끝낸다니까. 공사는 성공한다 이거. 공사해 보면 격차가 안 주는데?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웰스님 지금 아 10점만 모으면은 그 하면 돼 그거. 1000점 나겠는데? 내가 그건 관심 없지만은 모두들 뭐 야할때다아니 <웃음> <웃음> 끝이 어디일까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웃음> 상상해로 각시가 어, 서 많이 야, 흘러가셨죠 <웃음> 자러가라 나약한 자들 <웃음> <웃음> <고>, 공포게임이야? 공 <웃음> 공포게임하고 있어도 <웃음> 왜 이런 소리가 나는듯 <웃음> 스파이 있다 스파이 들어온다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웃음> 스파이 죽여야 돼 어? 다크니스 아 체이스드 바이 다크니스 안해주시나요? 아크니 해야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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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섯시에 리셋해요 서버 이거 자동화라서 없을거예요 아, 그럼 우리 튕기겠네 새벽 여섯시네 무조건 튕겨요 아 뭐야 그럼 여섯시까지만 하면은 어, 나약한 소리 안 듣고 끌수 있다는 소리잖아 <웃음> 지금 다들 점령 안 하잖아 지금 다들 힘들어하는거야 아, 점점 방어선이 어, 네, 되겠님어하고어요하시면 나가면 인기하시면 나가시면 돼요 솔직히 <웃음> 저는 아직 계약이 아니라서. 저도 아직 계약은 아닌데 그냥 드림을 쳐본 거예요. 맥이 잡았어아 돈이 아직 계약하니, 계약하니 한몇대 남았어? 아, 뜨거워. 어, 뭐야, 여기. 어어, 어, 이거 아니야. 아. <웃음> 너또이아 택시하게 안 들어 야 메딕 진짜 바쁘네 이때다 점령하러 아 태포를 엿하지 않았는 점령하듯이 야 천점 깜짝 징그럽다 진짜 아니 이건 내가 보기에는 레드팀도 <놀라> 게임 끝낼 생각 없어 막는거 보면 서로 끝내 <웃음> 생각 없다. 오오 2 5 진짜 귀적. 맞으면 죽어. 에이. 막고 아, 가 저렇게 있는데 어. 아 진짜. 아니 우리 팀에 막콜 한번. 졌 나약해질게요. <웃음> 그냥 나약한다. 이기고 싶다고. 이기고 싶을 뿐이야. 잘할것 아, 같아. 짱! 아, 아, 지금 브지대몇시지인지되인지인님 브러쉬가 텐지, 대인님. 브러쉬가 텐지, 대인님. 브러쉬가가요아 스잘 아, 절대 인면하는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대게 내게 내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게내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게게게 막으캡짧 이런 이유이런이유지 런던. 야 솔직히 여기 나오는 과이야더효이이야더효이야아 효과적이야. 나적이야더이야다 아아! 어, 졌다, 졌다.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블루가 이겼다. 야,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약한 레드... 이거는, 이거는 우리 모두, 남아있던 모두가 다 승리한 겁니다. 아아... 와... 와... 와... 남아있던 모두가 승리한 게임입니다. 다음은 헤일 스 가는 거죠? 데스 역사상 최고의... 데일스 역사상 최초 아니야? 이렇게 대규모 시참? <웃음> 와... 진짜... 아. 대박이다... 아... 아 수고하셨고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더할 사람은 더할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 고생이 진짜. 많으셨습니다, 다들. 네? 저, 다들 고생 많았고... 이거는... 어... 판정승으로 아, 블루팀이 아, 겼네요 아, 와... <웃음> <웃음> 블루를 막은 대승이죠 이거는. 판정... <웃음> 아, 아 이거 판정승으로 아, 블루가 이겼. 아 명백한. 어찌 전용... <웃음> 하지만 하지만 보면... 하지만 중요한 점 우리 모두가 강인했다. <웃음> 강인했어 우리는. <웃음> 우리는 강인했다. 하지 <웃음> 않아. <웃음> <너무 강인했다. 웃음> <웃음> <너무 강인한 웃음>